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일단 이게 어떤 영상인지 짧게 봅시다. 이 영상의 제목은 토카토카댄스 토카토카댄스는 각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입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춤을 추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따라추는 밈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해석해보자면 미친삼까지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하고 미친삼까지 넌 음악을 좋아하고 널 터치해 그리고 토카토카 댄스에 나온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알아보자면 캐롤 튜즈데이의 표토르 드래곤볼의 프리저 달링인 더 프랑키스의 제로투 히나코 노트의 사쿠라니 히나코 나츠카와 쿠이나 히이라기 마유키 스즈미아 하루이의 스즈미아 하루이 나카토 유키 아사이와 미쿠루 페어리테일의 엘자 스칼렛 샤르 웬디 마베 세토의 신부의 세토산 제니 가타 미와리 치라누이 아케노 이인치오 체인소맨네덴지 파워 하야카와 아키 모등 분의 신부에 나카노 니노 나머지 4명은 엑스트라입니다 오늘 토카토카 댄스에 나온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지금 2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구독자 5천명이 된다면 제가 토카토카 댄스를 추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토카토카 댄스를 추는 영상이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유바